무탈리 운동하여 건강이 날마다 좋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인천서구청이나나선생입니다 오늘 이른 새벽인데 많은 사람들 봐서 너무너무 좋고요 오늘 부천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부상 없이 안전기간제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천 화이팅! 네. 네. 자 서울시 논라인뱅 부회장 이태성입니다 오늘 부천시 트랙 멋있는 트랙에 와서 이렇게 해운들이 탈수 있다는 게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인라인 생활체육에 큰 힘이 됐습니다 부천시 운영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네 루디팀에서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용훈이라고 합니다. 네 작년부터 이 루디팀 초청 클리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은, 정말 이렇게 부천시에서 좋은 트랙에서할수 있게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천시 인라인이 좀더 활성화되고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수산 롤러연맹의 최상공입니다천도 새로운 메카네요. 이제 트랙 개장을 축하드리고 많은 발전 부탁드립니다. 안전 인라인 화이팅! 안녕하세요. 서울시 롤러스포츠연맹 하문정 사무국장입니다. 부천에 이렇게 멋진 트랙 생긴 거 정말 축하하고요 앞으로 점점 발전하는 멋진 부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페셜원의 이승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아, 저희 오늘 스페셜원 가족들이랑 여기 어, 부천 인라인 연맹에서 주최하는 어, 기원제랑 루디 프로젝트에서 어, 하는 클리닉에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요 오늘 날씨가 더운데도 많이 지금 참석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다 어울리면서 안전하게 행사 진행할 수 있도록 저도 듣고 어, 부천연맹에 대축하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루디 팀 아디슬이라고 합니다 부천트랙 경기장 어, 왕궁을 축하드립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인태영입니다 여기 부천에 인라인 트랙장이 생겼는데요 어 너무 아름답고요 멋있어요 야 진짜 그냥 끝내줍니다 그냥. 한번 놀러 오셔갖고 한번 재밌게 한번 타보세요 저도 여기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루디팀 조은진입니다 어, 부천 트랙 오픈 기념해서 많이 놀러 왔는데 많은 인라이너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생기신, 생긴 것 같아요. 많이, 더 많이 활동해주셔서, 어, 인라인이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그만하세요. <웃음> 예쁘... <웃음> <와>!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투피, 새송희경입니다. 투피입니다. 어, 부천 좋은 채널 만들어줘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더 재밌게 잘탈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타시고 다치지 말고 부상 없이 멋지게 달려주세요 감사합니다